와, 나비도 있고요 야, 기금어떻 하니? 어떻 하니? 와, 짱! 야! 면어 내가 나도 막썰렇 나도 다시 어되도막 괜안다고 다시 안 되겠군